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배운 노래 어땠어요? 재밌죠? 거 봐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곡도 짧고 아는 노래이기도 하니까 재밌어요 음, 어느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머핀 맨이었나? 아니면 음, 옝키도들 아니면 런던 브리지?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몰랐는데 옝키도들은 한국 노래로도 있대요 무슨 팽이노래라 그러던가? 선생님은 잘 모르는데 한국 노래로도 있대요. 연습은 다 하셨나? 안 했으면 열심히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번과 같이 유명한 노래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번 노래는 알려나 모르겠어요.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 시간하고 같이 세 곡의 노래를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미국 어린이 동요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노래는요. The wheels on the bus. 버스에 부터는 바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막 타이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듬었는데요. 음, 타이어도 괜찮고 바퀴도 괜찮고 버스에 붙은 커다란 바퀴 있잖아요 그 바퀴가 둥글둥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the wheels on the bus goes round, round, round 무슨 뜻이죠? 동그랗게 돌고 돌고 돈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보셨을래나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재밌는 노래예요 이니까 먼저 악보를 천천히 볼게요. 자, 먼저 악보를 보면요. 첫 번째 노트는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베이스 클 f t 프트 n d 왼손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아셨어요? 뭐가 이상하죠? 음. 한 박자밖에 없어요. 몇 박자가 있어야 되죠? 네 박자요. 왜? 한 마디 안에 네 박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타임 시그니처. 박자표를 보면요. 4분의 4 박자. 그 말은 한 마디 안에 네 박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한 박자밖에 없어요. 어 이상해요. 그러면 은그 나머지 몇 박자가 없어진 거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빨리 빨리. 응, 누가 지금 대답했어요. 세 박자. 왜? 네 박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박자만 있으니까. 4 빼기 1. 4-1 is 3. 세 박자. 세 박자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세 박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쭉 돌아보면요. 맨 마지막 마디에 가면요. 은그 없어진 세 박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요. Round song. 동그란 노래라 그러는데요. 결론은 첫 번째 마디와 맨 마지막 마디가 함께 돼서 노래가 계속 돌아가는 노래예요. 우리는 이런 노래를요. 못갖춘 마디, incomplete measure, 이렇게 얘기해요. 음, 완벽한 마디가 아닌데 첫 번째 마디와 맨 마지막 마디가 합해져서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의 새로운 레슨입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디, 첫 번째 루트가 있긴 하지만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마디라고 하지는 않아요. 마디가 되려면 완벽하게 다네 박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마디는 음, 오른손 트러블 클랩에 c 에 시작하는 마디가 첫 번째 마디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오는 레프트 핸드의 G는 우리를 피커빛이라고 불러요. 피껏빛은 따라 들어가는 빛이에요. 맨 마지막 마디랑 같이 붙어서 한 마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노트 하나만 있으니까 우린 그걸 피커빛이라고 그러고요. 첫 번째 마디는 오른손 C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피아노를 한번 쳐볼까요? 제일 첫 번째 노트 피껏빛은 G에 있고요. 그 다음, 어첫 번째 마디는 C에서 시작해요 쉽죠? 다 아시겠죠? 자 이제 갑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 2, 3, 4 오! 선생님이 참 이야기하는 거 까먹었는데요 자이 노트는요 1, 2, 3, 4 1에 시작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은 2에 난어떻게할 건데요 그 다음 마디는 투가 아니고 또 원이잖아요 어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원원 이러면 되잖아요 No 맨 마지막 마디에 원투 쓰리가 있고 얘는 사실 네 번째 박자기 때문에요 원투 쓰리 1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못 갖춘 마디의 박자를 세는 법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어, 이제 빨리 해야 돼요 자, ready, one, two, t 그 다음은요, skip, skip, skip, c, two, step up, o skip down, 그 다음 도요 오, 멀다. 근데 어디죠? g, 그쵸? g, skip down. 도 치고요. 그 다음은 다시 C C C skip up up down down two one two 그 다음 left hand이요. one two three repeat one two three skip skip up to G. To step off, skip, skip, to count. 선생들을 보면 C에서 E에서 G로 스킵이 많았고요. 그 다음은 또 음. Right hand D에서 스킵 스킵 어 Left hand B G로 내려가죠. 선생님이 그때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레슨 9이었나? 10이었나? 어디 있었잖아요. 스페이스노 B와 그 다음 내려간 G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좀해갈린다고 그죠? D, E, G. 오, 이 모든 옷이 이메조에 있어요. 어느 메조이죠 메저 3. 그죠? 그 다음 다시 G, skip, skip. 하고 나서, 오, G. 그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빨리 가볼게요. 속도를 120. 120에 놓고 갈 거예요. 오, 조금 헷갈리긴 할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Ready? One, two, three. 는 연습할 수 있게끔 연습하세요. 자, 다음 노래를 한번 가볼까요? 이번 노래는요, 너무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시죠?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반짝반짝 작은 별이요. 음, 모자르트가 이걸 가지고. 도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요. 음, 이 노래는 바이올린으로도 치기도 하고요 또 첼로로도 치기도 하고 많은 악기들이 이 노래를 만들어서 치죠 자, 우리는 자 피아노를 한번 배워볼게요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핵 포지션을 먼저 찾으면 왼손이에요 Left hand Start with G 여기고요 그 다음은 음, 또 왼손이고 그 다음 노트는 오른손은 어디죠? D. 오, G에서 D까지. B를 스킵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를 딱 보면, 오, half note. 투 카운트 노트가 너무 많아요. half note. 그래서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one, one, one, one, one, two, three, four. 카운트를 잘해야 돼요. 노래는 알지만 절대 카운트 빼고 가면 안 됩니다. 저세마하고 박자를 해아리면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one, two, one, two, Left hand.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배울 새로운 터인데요 영어예요. 어, 조금 어렵긴 해요. D C R Fine. 어,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 모는 사람 있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림처럼 보세요. D C R Fine. 이 말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O Fine라고 F I N -E. 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에서 끝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더 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원투원 라고 있으니까요. 오,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저거 파 i n e 아니에요? 어, I'm fine. 이렇게 얘기할 때파 i n 이기도 해요. 그건 영어고요. Italian letter. 이탈리안 말로는요, fine. 끝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조금 빨리 가볼게요. 이번에는 metronome. 음, 11, 어, 112, 112에 놓고 한번 가볼 거예요. 천천히, 1, 2, 3, two, t h go! one, t 마지막에 DC or f e n e Go back to beginning at t e finish of f e n e t 처음으로 돌아가서 f e e n e 에서 끝내세요 하는 싸인 말이에요 다들 기억하시고 계셨죠? 자이 곡은 요정도에서 연습하다가 나중에 가능하면 144, 144까지 연습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거군요. Hush Little Baby.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응? 미국에서는 유명한 자장가예요. 아기들 재울 때 부르는 노래요. Hush Little Baby, 이러고 보통 많이 부르죠 자이 노래는 천천히 가는 거니까 절대 빨리 치시면 안 돼요 오, 빠르게 치는 것만큼이나요 느리게 치는 것도 힘들어요 자꾸 빨라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절대 빨리 치지 말고 연습해야 됩니다 자 먼저 앞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노는 Left hand on G G에서 시작하고요 Right hand는 제일 위에 첫 번째 라인이 니까 이, e. 자, 이제 이, 정 도는 금방 눈에 들어 오시 죠？믿 고 갑니다. Ready? 1 2 3 two, t h r 1 2 3 4 One, t w 1 t h r e 2 four. One, two, three, one, two, three, four, eight, two. step up. Two, one. 2 1 오,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하죠? 자, 이 노래를 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G, D 이두 개는 눈에 금방금방 들어와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이 악보는 눈에 금방금방 들어와서 오, 스킵 스텝 아니더라도 어, G다, 어, D다 이렇게 아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 이 노래는요 그닥 빠르지 않으니까 80, 80에 놓고 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f i n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One. 1, 2, 3, 4. 1, 2, 1, 2, 1, 2, 1, 2, 3, 4. 자, 이번 주에 배운 노래 생일 어땠어요? 오, 어떤 거는 굉장히 빠르고요. 어떤 거는 굉장히 느리게 쳐야 돼요. 그래서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를요 번갈아가면서 칠수 있게끔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 배웠죠? 음, 목가춘 말이.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어요. DCR Finn. 어, 이 싸인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 주는 너무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복잡해요. 연습을 조금 하셔야 할것 같아요. 다음 시간 선생님이 볼 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배운 거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지내세요. 안녕